자, 세번째 게임입니다. 올라프 형씨 어 삐뚤기 또짤일떠뭔소리일까요 용사냥꾼 베인, BNN 어, 용액원 리신, 끄 아지르, 예스 요하이니스 어, 레오나, 하얀 눈빛 PCC 케이틀린, 광시기 호박머리 해카림 체스 아일 마법도둑 럭스 두렵지 아니하다 그, 쓰레쉬, 그나이 자. 상대 조합이 정말 극혐인데요. 어, 제가 럭스를 얼마나 잘 살릴 수 있느냐. 아, 요게 핵심이 될것 같아요. 럭스 저거 리신 갱물 때마다 뒤질 각인데 잘 봐줘야겠습니다. 솔키만안 따이면 돼. 솔키만안 따이고 한타가면 우리가 할 만해. 솔키를 따이면 나도 답이 없다. 이 소생사의 터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웃음> 만물에 균형이 있답니다. <웃음> 한번더 싸줄까요? 일처리는 확실한 게 좋으니까요. 상냥하게 다뤄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거칠게? 한번더 싸줄까요? 일처리는 확실한 게 좋으니까요. 번개리는 확실한 게좋니까 상냥하게 다뤄 주는 게좋아한리는 확실하게 좋니까 이메일 음, 기생은 없어 보이는군요. 상냥하게 다뤄주면 좋아. 지켜드리겠어요. 거째로? 최고의 리시였네요피 하나도 안 달고 한 따지 말라고 진짜 아휴 그지같은 놈들 피가 없군 피를 주러왔네 됐스 네. 올라프가 마다이 최강입니다. 아, 물론 1대1 최강자는 잭스에요. 그거는 아무도 이견을 가지지 않을거예요 근데 1레벨, 1레벨 한정이라 한다면 올라프가 깡패죠, 깡패. 백핑은 3번 왔다 내가 왔어 하지만 이래도 리신오면 넌 뒤진다 럭스야 힐을 때려줬는데도 죽네요 이런 내가 어쩔 수가 없지 힐을 줬는데 죽으면 더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이신 우리. 이게 제가 갈 길이에요. 남자에 희망이 있답니다. 그렇죠, 레드는 없어야지. 안돼요 저 못잡았습니다 그것도 더이상 죽으면 안됩니다 어떻게든 제가 럭스를 안죽고 계속 크게 만들어서 그쿠반 봐야 되거든요? 왠지 리신이 올것 같은 느낌이 든다 보세 그런 향기가 난다 기다려볼까? 이제 본전이 그렇죠 왔죠. 그렇 걸었... 아왜미니한테 들어가?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오 럭스 잘 살았어. 내가 간다 여기 조심해 리신 리신 간다고 핑 찍잖아니?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오야 어, 수레시가 꽤 센스가 있네요 야불러가자 좋아 좋아 이걸 럭스 키우기 아주 잘되고 있어 이 정도면 만족해 그렇지. 정글링 이거 룽글링이브 나면 좀 빨라집니다 근데 그래도 느려요 네 다른 정글러 하시다가 소라카 정글하면 안걸립니다 그래서 제 추천을 안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래 살길 바라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을 안합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타은 터졌어요. 저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레벨때 퍼브로 예, 줬기 때문에. 어우 쉣.. 이거 그냥 풀피주고 갈게요. 아전 세포 가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정글 가요. 서포트라카의 탑정글 시바나 음 탑정글.. 정글 시바나가 요새 좀 핫하죠? 그래서 저는 정글 시바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야 포식자 가서 어.. 예.. 지금.. 리신 봤죠? 또내 네, 레드를 스틸하러 왔구나 이놈아 와 나이스! 야 이거 좋다! 뭐 임마? 뭐뭐 뭐? 뭐어쩔까데아아워 뭐. 뭐, 뭐. 이거 진짜 아깝다 아 정말 아깝네요 가자 우리는 할수 있어 용 트라이를 아 진짜 아깝죠 얘, 3C 본인도 알죠 자 케이틀리 와서 도와주시고 빠르게 먹어야 돼 빠르게 빠르게 <웃음> 안돼 뒤지지 마요 나의 사랑 옥스 내가 가요 아왜 왜? 왜 죽냐고 야, 이거. 왜 뒤졌어? 아, 이거 빼야겠다.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었어요. 이건 우리가 던졌어요 진짜 많이 던졌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까지 던질 필요가 없는데 일단 다시 천천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 럭스가 죽은 게 되게 아쉬워요. 그 럭스가 죽은 것부터 다시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깼기 때문에 이거 쓰레쉬 케이틀린이 어, 이제 미드 쪽으로 좀 올라와서 같이 압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블루 떴네요 야 리신 여기 있는거 봤죠 대박이다! 와 헤카림궁 대박! <웃음> 와 이거 진짜 대박! 와 이거 침묵 위에다가 다이들 몰아넣어주고 손박까지 걸렸죠? 대박이었어 이거 진짜. 야 기구 근데 지금 탑이 깨집니다 이거. 블루 블루 블루. 어? 이거 리시 죽을라고요? 어. 자. 케틀 나이스. 야, 올라프 모르스 여기 조심하시고요. 가슴 속에 가득하군요. 집 갔다가 감. 용 50초 한타 위주로 하면 저희가 이길 수 있어요 자궁15 어, 둘다 뒤질각이네요 하나라도 살아야 하나라도 아이고 아 좀만 기다리지 아안 하... 좋네요. 럭스한테 오인 해야 이거 믿음이자. 농담이 아니고 럭스를 잘 키우지 않으면 게임이 힘들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상대가 아무리 뭐라 해더라도 이건 럭스 키우기 밖에 답이 없는 게임이라서 그런 거야. 짜잔! 내가 돌아왔다 우아하겠다. 달려! 소라카야! 와 대박! 흐 <웃음> 쓰레쉬가 아주 예술이었어요 네로이존님 방송에 나간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좀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근데 정글하면 게임이 좀 재밌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특이하니까 서포소락한 여러분들도 너무 지겹게 봤을 테니까 그거면 별로 감흥이 없으실 것 같고 정글은 할 때마다 새로요템트리 하나하나마다 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니까 봐. 저기서 나온다. 안니네 저녁까지 조금 모자라는구나. 예, 저녁까지 돈 모아 가야겠다. 자, 존여 나왔습니다 올라프의 공세에 한 티그를 버틸만한 상황이 됐어요 이제 오오와 그럼 봐봐요 럭스를 잘 키워놔야지 이렇다니깐요 그쵸 정글이 재밌죠 어 다음 팟의 휘라님 어서오세요 아파. 솔직히 패드립을 치는데 저는 사람들이 그걸 재밌게 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네, 전 진짜 저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헤드립은 애초에 용인되면 안되는 욕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미드 압박하자 야 올라프 끌어당겨 어? 어디야 이거 나이스 헥카린 타이밍 잘 왔고요 이거 근데 한명 지켜줘야돼 한명 지켜줘야돼 이거 필감 빼. 필감 빼. 나 간다. 나 간다. 나 가고 싸워. 나 가고 싸워. 나 가고 싸워. 아 젠장 이거 어쩔 수가 없었다 궁극기가 있었으면 살았을텐데 이거 여기 지켜야 여기 안전하게 죽고 2차 지키세요 아 이건 안좋아요 이거는 안좋아요 애드립은 애초에 용인대에서는 안될 말이에요 그걸 보고 즐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가요 물론 정글소라하를즐긴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안간다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글소락가 얼마나 건전한 픽이야 어? 힐주어 다니는데 얼마나 건전해 저것도 <웃음> 상대를 킬하러 다니진 않잖아요 이블리처럼 말이야 뒤치기하고 그런건 아니잖아 그죠 초식중의 초식 대표적의 초식, 대표적인 초식. 서로 기분 나쁘지 않을 얼마나 건조한 픽이야 자아프리카할때 패드립이 안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긴 뭐 자제해야죠 자 다시 미드 압박 지금 2차 탑 2차까지 깨나가지고 저희 좀 라인 어 지금 라인 상황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다시 이 게임은 딴거 없어요 럭스 지키기에요 럭스만 지키면 그냥 이깁니다 가자 올라프 잡으러 가자 잡을 수 있을까요? 못잡을 것 같네요 나 럭스 곁에 있을게요 럭스 곁에 있는게 이거 우리 이길 수 있어 요싸움은 이길 수 있어 싸움은 이길 수 있어 자 집값다 보겠습니다 우리팀 아주 잘 해주고 있어용 자 기가 막힌 힐러 살렸지만 이거 오야, 페스. 마무균이 있답니다. 어 라인 소락하는 안 해요. 라인 소락하는 제가 정말 소락하는 좋아하긴 하지만 어 소락하는 라인에 가는 건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라인전에 가는 조건두가지예요 딜이 엄청 세거나 cc가 좀 있거나 cc가 확실하거나 예그 두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데 소라카는 둘다 안돼 자 <웃음> 아무리 소라카 빠지만 그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냥 정글은 가도 돼요 자 조심 자, 게이트 e 이. 랑가 이, 이, 가야됩니다 이. 거 자, 이, 초 이, 이. 어요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아..이거.. 잘한다 폴드가 먹었지만 억제기 나갔어요 이게 혼자 해카리 혼자서 저기 딜이 감당이 안 돼서 빨리 도와주러 가겠네요 저도 무기력 할때 많아요 소, 제가 롤을 10번 지었다니까요 진짜 그런 시간, 그런 경험 할 때마다 소라가 접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웃음> 그래도 하는 겁니다 애정으로 하는 겁니다 자. 빨리 빨리 빠르게 녹여야 돼 이거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좋아요 나이스 看一 자 캐틀 전설의 추억 어, 캐틀이 이렇게 잘혀다니 정말 감동이네요 올라프 백더로좀 막아줘야 되는데 이거 가자 우리 둘이서 잡을 수 있을까? 올라프를 사실 이건 확신은 안서요. 전혀 없어가지고 내 네, 힐을 무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가자! 있답니다. 어! 안돼! 캐트 잡혔어! 됐어 괜찮습니다 캐틀님! 캐틀님 지금까지 아주 잘해줬어요 이대는 우리가 할 차례지 보답할 차례지 단파 원딜 소라카요 여러분 저는 트롤방송이 아닙니다 아 이게 자꾸 여러분들 이거 이전리 소라카요 익숙해지시니까 제가 무슨 원딜도 다 하고 막 못하는 라인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저 생각보다 다른 라인 엄청 못해요. CS를 애초에 잘 먹어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원두 소라카 진짜로 예,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방송의 최대 목표가 뭐냐면 어이 여러분들과 정교 소라카 서포 소라카 소라카로만 다이아 일가는 거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아, 이거 죽어요, 죽어요. 조심합니다. 오, 빠세, 오, 리신이 깝치다가 공변을 당했습니다. 자, 이거 압박하자. 자올라고 다시 백도 하는거 같은데 이거? 그냥? 어, 그, 그, 그, 그, 그, 그... 나이스! 아 헤카림 잘한다! 가자! 가자! 가자! 바로! 바로 라인 가자! 갑시다! 여기서 깨야됩니다 그나 왜 이렇게 세냐? 나 무슨 올라프가 달라붙은 줄 알았어. 자 이제 이거 끝낼 수 있어요. 해카린 있어가지고 해카린 덱스라서 끝냅니다 이거. 이렇게 럭스 키우기가 잘된 날이 등입니다 아 정말 대박 대박 게임 나이스! 어, 어아 기쁘다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정면소라카 할때 정말 부도하게 이기는 그런 판이에요 아 재밌었습니다 리신때문에 살짝 고통받을 뻔했는데 아 좋아요 이 정도면 정말 야 이건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어, 힐량 맞추기도 매우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이거 힐량좀 높게 예측해야 될것 같습니다. 힐 엄청 많이 했어요. 자 스코어는 4, 4킬 2대스 28호씨. 야이거이 정도면 정말 이상적이죠. 킬을다 다른 라이너한테 몰라준 거예요. 이 정도면은. 어, 딜량은 케이틀린님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어, 예상해 봅니다. 볼게요. 하나 둘 셋. 어, 럭스. 럭스 38,491. 어 예. 확실히 럭스가 광역 범위 데미지가 많다보니까 케이틀린이 쿼드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딜은 더 많이 넣었네요 자 이제 힐량 예측 갈건데요 어 이거 좀힐 높게 측정하셔야 됩니다 45,000정도 저는 4만.. 4만.. 4만 5천 예상합니다 어굿모닝님이 너무 크게 잡으셨는데 자, 저는 45,000 예상하겠습니다. 어, 럭스님보다 힐량이 높을 것 같아요. 자, 힐량 맞추시면 바나나 두개쏴 드립니다. 자, 10초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얼마나 올까요 하나, 둘, 셋. 아예 4만 나왔네요 4만 어 아, 4만 5천 내가 너무 크게 잡았다 4만 나왔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맞추신 분 보겠습니다 어 자자자 자, 자. 굿모닝님께서 7만 8천 투석이님께서 5만 8천 예상하셨고요 휘라님께서 4만 3천 어예 아, 휘라님께서 가장 근사하게 맞추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휘라님이 정답입니다 정답이라기보다는 가장 어, 예측을 잘해주셨어요 43,000 제가 너무 크게 잡으라고 바람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잡으셨다요 아, 이거 미안해요 <웃음> 이거 내가 낯았네 본의 아니게 아나 근데 제 예상보다 힐량이 좀 낮았어요 예,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 휘라님께 휘라님이 맞추셨으니까 역시 휘라님이 원조 원조 예상왕이었어요 원조 예측왕 자 쉬는 시간 가지고 다음 기회 돌릴게요